제가 저희 어머니 어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혈변도 나오고 위로도 아래로도 피가 쏟아져서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았더니 위에 위장에 장제 혈관이 다 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혈관에서 기능이 이제 약해지니까 피가 쏟아지고 혈관에서 위장과 연결되는 그 안에서 피가 쏟아지니까 위로도 올라오고 아래로도 하열하듯이 이렇게 피가 쏟아져서요 어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구약과 신약을 맞춰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 긍휼을 근유를 베푸시고 긍휼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더 지고 흔드시는 것 같아요. 중동의 각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호주예요. 서울에 백배 아니 대한민국의 면적만한 그런 산불이 일어나서 짐승들이 10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하도 뉴스를 많이 보셔서 가지 <웃음> 겉으로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범죄에 노출이 돼서 출애굽을 하고 많은 체험들을 했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도대체 혈관이 어떻게 되고 왜 혈액에서 혈관에서 피가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정부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범죄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 중에 저희와 같이 어떤 이들의 범죄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혈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관의 종류와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신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온몸으로 퍼지는데 혈관을 따라 흐르게 되면서 혈액이 이동하는 혈관. 그 혈관의 종류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첫째, 동맥에서요. 큰 핏줄. 동맥이 있고 두 번째는 동맥에서 같이 연결되는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정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은 뭐냐면 심장에서 펌프질할 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팍팍팍 팍, 팍 맥박 뛰면서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할 때마다 나가는 피 나가는 혈액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혈관으로 몸기은까지 한번 심장이 펌프질 할 때마다 온몸으로 이렇게 피가 번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맥 해보세요 동맥 자 그리고 혈관이 벽이 있는데 빗줄 동맥의 혈관의 벽은 무슨 뭐 우악 뭐 저기 무슨 무슨 세미나는것같은데 혈관 벽은 아주 두꺼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웬만해서는 동맥이 잘 파열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강력하게 펌프질해서막 보내야 되니까 모터가 돌아가듯이 죠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 한번 내리면 휴우 나가잖아요 강력하게 나가야 화장실 나가는 그 통로에 쫙 빠져나가듯이, 신장이 약해 보이자 한 번씩 확! 확!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펌프질 할 때마다, 몸의 깊은 곳까지 이게 피가, 어, 피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혈관 벽이 근, 강력한 근육층으로 되어 있고, 탄력성이 아주 좋고, 신장의 강한 수축, 움직임, 그 펌프질로 인해서 피가 막 밀려나오면서, 혈액의 모든 압력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맥의 혈관벽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면서도 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엄청난 압력을 견뎌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데 이 피가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동맥에서 같이 연결되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말하기도 참 자,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데 작은 핏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핏줄은 나눠지는데 굵은 것에서 아주 가늘게 연결되는데 그물처럼 섬세하게 작게 퍼져 있는 것이 모세혈관이에요 손끝까지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정맥하고 연결되는데 이 혈관의 벽이 한겹의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모세혈관이다 근데 이 모세혈관 속에는 또 뭐가 지나가느냐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영양소들이 여러 물질들이 이 모세혈관 속으로 지나간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또한 가지 정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거라면 정맥은 동맥에 나가서 모세혈관들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몸의 각 부분에 흩어져 있던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혈관으로 피부 근처에 분포하다가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동맥보다는 혈관 벽이 얇고 탄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혈액의 속도가 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천천히 돌아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져서 그러다가 혈액이 만약에 거꾸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거꾸로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천천히 흐르게 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뭐냐 정맥이에요. 정맥은 피를 받는 거, 동맥은 피를 강력하게 내 보내는 거. 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야뭐용책의 설교하는 것보다 병갈 일이 있나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모두 모두 다 연결하면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다시 말하면 지구의 적도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몸의 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 전체를 두 바퀴 반을 돌수 있는 그런 그런 거리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심장을 보낼 때는 심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좌심실이 있는데 좌심술이 단축이 되면서 혈액을 동맥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분당 60회에서 100회까지 이렇게 뛰는데 이것이 맥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에 있는 맥박 딱 짚으면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걸 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심장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정맥이, 아, 혈액을 받아들이는 정맥이 있고 혈액을 강력하게 내보내는 동맥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심장과 피에 대해서 대충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가 기초하는데 하나는 부부관계 혈연관계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처 거래처 관계 돈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두 관계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고 그두 가지 관계가 건전하게 돌아가야 제대로 돼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르미야 45장 1-5절까지 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바루기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주는데 바루기 이걸 기록을 합니다. 에루살렘은 이미 멸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하고 괴로워서 에르미, 에, 에르미아가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에르미아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바로가 너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게...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누구에게?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100%의 계획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100%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불속에 내 영혼을 집어던질 수 있고 중국으로도 갈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그 자유의 죄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이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긍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일 속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 일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고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긍일 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이 있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고. 근데 그게 주일성수와 관련이 되어있고. 내가 화를 안내야 되는데 화를 내버렸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해버렸어. 믿음의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되는데 도둑질하게 됐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신자들처럼 싸움박질을 하게 됐어요 입에서 담지 못한 욕을 하게 되었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뒷말도 많이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우상숭비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막 섬기는 거야 그렇다가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하고 직접 말할래 무엇한냐하노을또 원망할 수 있고 지도자를 원망할 수 있어요 고르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분명히 저희가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악을 즐겨 했다고 그러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에루살렘이 명망하느냐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이 즐거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농담도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요. 남의 말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그런데 이게 죄악을 짓다 죄를 짓다 보니까 악이 즐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도 반복하면 발, 반복할수록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농담이나 우리의 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됐느냐?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시각과 행동이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지 내가 이도 남의 말하고 험담하다가 내가 성질 내다가 내가 교만하다가 내가 음란하다가 내가 벼락 맞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내에 심판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근데 긍휼을 베푸는 데 긍휼에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구원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구원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남의 말 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흉내내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술마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담배 피우지 않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주위를 갈라채지 억수로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영원히 말해서 산다 구원받을 사람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내이러는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너희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가보니깐요 수많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사모들이 나가리 나가리 돼가지고 심판 받고 지옥에 다 떨어지는데 그들이 외마디 비병이 뭔지 아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그래. 몰랐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이미 주님이 하시는 말로 스스로 판단하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가 다 혈액과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연결되는 것처럼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올라가겠어요? 봉사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세요. 빛나는 자리에만 봉사하지 마시고, 빛나지 않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게 진짜야. 믿습니까?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믿음, 봉사, 혼신, 접대, 섬김, 가르침. 어느 혈관이 막히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피가 위로 솟구치고 변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왜? 증상이 나오니까 놀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더라니까 그러면 영적인 현상은 증상이 안 나타나요. 스스로 책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 증상을 진단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네 교회 가고 싶지 않네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되지? 구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농담 삼아 조롱하고, 농담 삼아 비웃고, 격한 말이나 행동이나 농담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의 성정이 강하니까 성질 나면 막 뱉어버리셔.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됐어, 우리에게. 저도 성기 나면 사모님한테도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빡 해버려요. 이게 이게 회개, 회계 회개 회기도 제목이에요. 회계기도 제목. 나도 모르게. 지금은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 적어졌어요? 왜 우고 그래? 하나도 안 적어졌네. 하, 천국 갈 사람이 내가 왜 문양이야? 근데. 어떤 시험이 와가지고, 관계 속에서 삐뚤어지고, 누구와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마귀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송길나면 주사판을 꼽는 거다 뜯어버리고, 이번에도 막 뜯어버려서, 어제 하루 종일 병원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라고 했다가, 권사님이라고 했다가, 이게 저, 아이고, 권사님, 나요, 나. 뭐또 금방 또 잊어버리셔.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말로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죽음을 나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예? 생전 처음은 심장이 먹고 막 아프고 죽음이 어떻게 되나 믿는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처음 가험는그 길인데 매일 천국 같다고 지옥 같다고 경험을 하면 참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경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길로 듣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네가 쓰고 먹었다 필요 없어 내가 평생 믿었는데 헌금했는데 뭐인데 소용없어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육체적으로 산 사람들은 육체의 기질대로 영적으로 살지 않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인간에게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이런 숙제가 주어졌어요 경영을 해야 돼 이거는 경영하는 내 영혼을 내가 불 속에다 던질 수 없잖아요. 나는 어떤 혈관이 맞겠지? 점검을 하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중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큰결 속에 속했는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것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현장을 보고 출. 출애... 바다가 갈라지고 만 나와 매출액기를 먹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고 그걸 버릇이 없고 구원해서 끊어졌다니까요 구원해서 끊어진 사람들이 됐어요 왜? 저희와 같이 어떤 이들이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참다 속해요 어떤 이들의 범죄에 내가 가담하느냐 안하느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 말이라고 는데 가담한 죄가 크게 네가지요 첫째 우상숭배하는 죄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상숭비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야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할 거야 돈 내는 일 하면 나는 다해 하나님께서 찾을 필요도 없어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내 말대로 가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신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놀아요. 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모압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는데 모압 산당에서 알몸으로 춤을 춰 버려요. 암을 알몸으로 춤을 춰 버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안본다고 제가 보면 제단을 이렇게 하는데 손 사이에 이렇게 보게 되는거야 봤어? 봤어? 너 봤어? 보지마라 그랬잖아 주님이 봤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사람 보고 두사람 보고 말을 안하다가 친구끼리 친척끼리 가족끼리 한마디 한마디 하는게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보고 나니까 알몸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다가 2만 3천명이 조지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나체를 조심하시고 산당에서 춤추고 알몸으로 춤을 춰 보니까 남자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t v 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보면은 얼마나 하든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나으로가려쳐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습관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끊어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뒤로는 다른 짓하는거 구원해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왜? 그래서 핸드폰에 모든 게다 있어요 핸드폰 주님이야 핸드폰에 모든 개혁과 혁신과 음란과 호색과 탐심과 후욕 모든 것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믿는 거예요 눈만 봤더라면 타락이 아니거든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절대 취소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하는 짓은 뒤로 딴짓을 하거든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귀신에게 속하고 신을 장난하듯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 말은 하지만 뒤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삽니다 선택의 어려움인데 내가 영적인 선택이냐 육적인 선택이냐 차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왜 선택이냐? 왜 선택이냐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섞여서 믿음이 세상에 디범벅이 돼가지고 선택하는 애매모호한 어중간한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로수를 보세요. 아라람 저글로. 눈에 보기에 소돔과고말를 선택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불가운데서 얻을 구원이야. 죽도록 위험한 인생을 살았던 일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 에게 너는 먹고살게 해줄게 근데 그냥 먹고살게 해주는게 아니고 지나갔다가 노량물을 노량물을 주 주워, 주어 가지고 겨우 너는 그것을 먹고살 것이다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버는 나중에 보니까 버어도버도 이건 끝이 안돼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았는데 열심히보는데 안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병들고 갈 데도 없고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구원에서 꺼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성경을 틀리면 죄인데, 그 죄를 조금만 반복해서 지니까, 악을 즐겨하게 돼. 죄를 즐거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경영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들,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 2만 3천명씩 연병이 확 번져가지고 그들이 조주받아 죽었어요 영적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불도 받았는데 세 번째 저희와 같이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이 왔는데 불뱀은 거의 기어다니기도 하지만 순간에는 확 점프해서 날아서 날아서 무는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러면 열나고 퉁퉁 불어서 독이 번져가지고 죽어요 또 불뱀 색깔이 열나서 죽고 불뱀도불같은 가지고 불뱀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뭐 숨어있는 죄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죄악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혈관이 연결되는 것처럼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모든 기능이 혈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고 위로나 아래로 피가 쏟아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조직 체계 이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은 병이 깊어졌다 너희들이 하는 위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의 계획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라 다만 너 바로 너는 살 것이다 그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살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넉넉하게 유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워먹는 거예요 땅에서 노량물을 살아있는 사람 남은 자들을 선지자들의 항상 배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서요 전쟁에 다 끌려가는데 겨우 겨우 살아남은 거지같은 인생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은 포로로 젊은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야죠 이들이 그냥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량물을 주워서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심판이 다가왔다. 음. 자 그래서 그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그 거부한다면 말은 주님께서 욕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몰래 죄를 반복해 짓는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찌보다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웃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두드려 맞고 이러면 그것이 그대로 타락한 그런 짓들이 전이가 되죠 부모가 나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와 부모가 욕을 하고 성질 많이 내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산 호랭이는 못 먹고 살고 못 먹고 살고 저놈이 시켜서 꽉쭉 잡아먹지 이배랑막을 자실 배랑맞을 뭐하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뀌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향을 좀잘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 그러니까 진노 속에 그냥 집어, 심판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핸디캡이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장애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 몸에 핸디캡이 있거나 어떤 장애를 입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생각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언어 전달도 잘 안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또 말을 하는데 눈으로 안 보여서 불편하고 귀로 안 들려서 말하는데 말을 하지 못해서 저에게 문자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할 때 가슴이 매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중증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느끼기 하나님이 장애냐 우리가 우리가 장애냐 영적 장애냐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늘 들려주시면 감사한데 안 들려주셔 영환이 아무리 열도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보여주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행하지 말라 바로에 대한 메시지만 우리에 대한 메시지 너의 말은 너의 생각이다. 너의 눈은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건 인간이 경영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의 행동, 나체, TV쇼, 스포츠, 뭐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을 지탱해온 것은 남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 여자들의 신앙이에요 여자들의 신앙은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얻는 사랑 남편의 그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채우지 못 욕구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영적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가정을 지탱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내신앙을 유지하는데 남편이 나를 관심가져주고 사랑해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도저히 채우지 못한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살아보세요 남편에서 합방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부인 레아 보세요, 레아.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의 아버지가 야곱을 써먹기 위해서 끼워 팔기식으로 결혼을 시켜버려서 강제로 끼어 팔게. 근데 이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지, 레아의 소생에서 유명한 집파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 미어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남편의 신앙도 있는 것도 남편의 사랑마다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여자들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미래 하나님의 나의 미래에 어떻게 기뻐하시고 나를 향해서 저에게 오신 뜻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은사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고 이야기하지만 크기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꾸며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 불보듯 뻔해요 이걸 훈련으로 과거의 어, 앞으로의 미래를 난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사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어? 다 때려치고 장사로만 해요 장사로 장사하는데 발벗고 나주일이고 뭐고 뭐 거짓말 사기치면서 어? 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미부여를 해야되는거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되고 내가 왜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해야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자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할렐루야 두번째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거야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길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들어져야 돼요. 한 번에 안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길들이지 않을 때는 말대로 길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성질 다 내고 내가 뒤로 땀짓을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길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도 헌신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야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 외쳐라 에스겔 너는 발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에리미야 너는 나무로 목에 멍해를 메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에 막으세요. 네. 그럼 내가 은혜 받 은혜 그럼 안 받으면 되겠네? 은혜 안 받으면 불로부터 뻔하지 뭐 타락은 타락은 타락의 지름길한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간합이다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올해 내가 어떤 부서지 어떤 국이지 어떤 모임이지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 왜? 저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멸망당하고 다른 죄 때문에 다 멸망당했는가 다수를 무조건 다 싫어하시지는 않은데 죄와 관련된 사람과 같이 속해 있으면 소수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죄를 많이 짓는 다수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다수든 소수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진거만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만 있고 믿습니까 제가 우리, 어느 우리 동기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최근에 보수 진보 따지고 그래 가지고 보수를 막 거기서 이야기 해 가지고 성도들이 몇백 명이 진보 쪽에 있는 성도들이 몇백 명이 나가 버렸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응? <놀람> <놀람> 나를 살리자 번을 <놀람> <놀람> 사라져 가지고 계속 그짓만 아닙니까 진보적의 성향이 있는 성도들이 무슨 주주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 막, 좌파교인, 좌파교인, 교회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교회를 말해요.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나가버려. 교인들이몇명 안되는데, 계속 보수만 이야기하고, 광화문에 맨날 가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대.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교회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나는 그거 안믿어요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 있죠 교회를 어떻게 정치 성향에 따라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도 수용하고 진보도 수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어서 그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그런 데 내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촛불 부대로, 태극기 부대로. 우리 교회도 몇명 있어요. 연락도 없어.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스포츠, 영화, 음란한 거, 음악. 이런 것들이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음란에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교회들이. 어디서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헌신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한번 다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무너져 있는가? 봉사에 무너져 있는가 1 1조해라는데 안하고 1 1조에 무너져 있는가 남의 말하는데 무너져 있는가 혼신에 무너져 있는가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가 예? 이스라엘 비스트는 광야 생활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음난이 무너지고 우상숭배에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데 현혹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의샤으샤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언제 불변들이올지 모릅니다 오늘 출애굽했다고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교만에 내던지거나 자기 자신을 절대 함부로 믿지도 않고 큰소리 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받고 겸손하고 나자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어려움의 성질이 있는 그런 시험인데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으시고의로우시다그랬잖아요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내가 제대로 외기만 하면 나를 버리자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전득철명에게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다 공동체에서 회복하자 관계와 교제에서 다 회복하고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체질은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영안과 어떤 능력들이 잘 보이지 않달다 할지라도 안 보이게 되면 너 길좀들여져라너좀 깊게 내네 앞에서 길들여지고 원하고 감사의 길들여지고 찬양의 길들여지고 예배의 길들여지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런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옥합이 기적의 예물이 되어서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필요한 옥합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활에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